올해도 이렇게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를 했는데요 2023년도에는 좀더 좋은 성적으로 많은 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로고 드라이버와 함께해서 행복했습니다 우승을 많이 이뤄내는 것이 목표입니다 2023년도에도 켈러의이 신제품이 나오는데요 그 신제품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저 함정욱도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올 시즌 제 목표가 신인상이었는데 이렇게 신인상을 타서 잘 마무리한 것 같아서 내년에도 더 기대가 됩니다 드라이버 로그 너무 좋았습니다 이번에 그 타구감도 너무 좋고 데이터 뭐 스피량양 너무 좋아서 저한테 정말 잘 맞는 채였던 것 같습니다 그럼 내년 시즌 목표는 전주 령마 가서 더 열심히 해서 이제 2승 목표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켈러웨이 지금까지 너무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도 어, 켈러웨이 많이 응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많이 응원해주세요 올 시즌이 제일 저한테 있어서는 제일 잘 됐던 해인 것 같아요 갤러리 체들이 너무 좋아서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엑스포지드라는 아이언 체를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조스 로우라는 웨지가 있는데 그 웨지와 아이언이 잘 맞아서 좋은 샷들로 우승도 할수 있었고 좋게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필러 위에서 신제품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 채로 더욱더 좋은 성적을 내는 게제 목표입니다. 어, 이제 연말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. 어, 몸 조심하시고 감기도 조심하시고 연말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. 다치지 않고 올 시즌 잘 마무리한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. 어, 사실 조금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어, 그건 내년으로 기약하기로 하고 어, 올 시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했기 때문에 내년 시즌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훈련 더 열심히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만족하는 제품은 드라이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올 시즌을 하면서 마지막 3개 대회를 남겨놓고 2개 대회 연속 2주 연속 우승을 하게 됐었는데요 어, 그 이유가 바람 불때 낮은 탄도로 런이 많은 이유 덕분에 아무래도 저한테 조금 더 유리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켈로웨이 제품 중에 드라이버가 가장 마음에 들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. 사실 올해 제 목표가 시즌 3승이었는데요. 아쉽게도 3승은 달성하지 못해서 내년은 시즌 3승을 꼭할수 있게 훈련 열심히 해서 몸 관리 열심히 잘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내년에도 그리고 내후년에도 팀 켈로웨이를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. 좋은 성적으로 보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